너네 언제 전화해서 우리 노란 거했자고 태몽씨. 언제 전화해서 노란 거했자고저 전화 안했 아니야. 찐어 <놀람> <놀람> <맛있어>? 해물 <놀람> <세마의 마전이야? 놀람> 아 마련이야? 아침 사왔어. 게돼어 엄오주인거멋지다쓸수 있다. 멋지다자불 붙인다. 아빠? 축하이주 합니다. 어 여기 가까이 붙어 서로 셋이다. 아니, 난안 <웃음> 지금, 지금 면 돼. 빌어. 지금 눈 감고 비손 모으고 눈 감고. 신. 제발, 제발 엄마가 절대 안 사잖아. 어떻게 알건아니어아니어아니 맞아, 아르켜 해주는 거니까, 그치? <웃음> 너가 날 살렸다. <웃음> 음. 음,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아, 어, 너 프로츠 <뿌릴> 안다? <웃음> 어, 어, 이거 노란색 있잖아. 혜리 노란색 있는데 커플 로하면 되겠다. 어. 너 찍는 거 맞았어. <목소리> 아, <아이고>. 리도 <목소리> 아 진짜 없어. 하하 어 테리야 이모 이모들 감사합니다 그래. 이모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와 이모라라. 화장품 불자네. 보이나 보나 엄마 어. 이게 나오네. 우와. 꽃이 <놀> 나온다. <놀> 어너희들한 당분간 이러고 놀아 언니 언니 지마 내가 발로 할거야 응. 응. 오. 응. <웃음> 그래데이션 어때? 잘했다 뭐야? 응. 뒤에? 뒤에? 니아 뒤에 예전에 머리 여자 머리 뒤에 비녀? 비녀? 이렇게 응. 이렇게 어그 비녀야 비녀 비뇨. 비녀가 비녀 비뇨 꽂았어 아 비녀 꽂은거야? 잘했어 엄마 요.. 오, 오이 아줌마 어때? 우잘 <웃음> 그렸다 아줌마 맞아? 오이어 어? 오이팩 가고 있어 오이 아가씨 오이팩 그런다고? 네. 음. 엄마 뒤에 떡볶이 아줌마치 있어? 뒤에 응, 응. 가봐, 봐봐 봐봐 어? 봐봐 떡볶이 아줌마 치. <웃음> 떡볶이 아줌마 <씨. 웃음> 떡볶이 아줌마씨 맞아? 어 응. 20분 나야 응, <목소리도> 고 우리가 강아지인 거야. 이렇게 <웃음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